3일 차단식, 마이너스 2kg 어제 당겼으니 오늘은 민다 워밍업으로 견갑골 딥스 20개 곱하기 2세트 아직 딥스 자세를 제대로 하진 못하는데 견갑골 위치, 몸기울기, 바 간격 등을 조절해가며 괜찮은 자세를 장착해 보아야겠다 아니 근데 네 문제가 뭐냐면 자세를 제대로 잡으려면 요소 하나하나를 분석해가며 꼼꼼하게 들어가야 하는데 이때 딱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단단하게 들어가자 물컹물컹하게는 안돼 뭐 이런 쓸데없는 문장들만 머리떠 오른다 오늘은 더 말할 힘이 없다 고양이랑 오십시오